미역줄 나무하고 잔목들이 우거져 있는 곳을 지금 헤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찾는 주인공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요 따뚜름나무입니다다년생풀인 독활과는 틀린 식물입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흔히 나물로 먹는 땅두릅을 설명을 하면서 땅두릅을 갖다가 영상을 올려놓고 따뚜릅이라고 소개하면서 따뚜릅의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뚜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땅두릅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따뚜릅 따뜻 나무와 땅두릅은 전혀 틀린 식물입니다.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따뚜릅 나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이고요목본이고요 땅두릅 복활은 초본식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땅두릅과 지금 보시는 따뚜름나무 이제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줄기 꽃 열매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뚜름나무는 두릅나무가에 낙엽지는 관목입니다 키는 1m에서 1.5m 정도 자라고요. 옆으로 눕는 경향이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게 하는 포생의 형태를 보입니다. 지그재그로 잎이 피어나는 어긋나기 형태로 자라납니다. 잎은 한 장이 이 정도, 이 정도 보이시나요? 제 손바닥보다 좀큰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입 앞면에는 입 앞면에는 가시가 없는데 입 뒷면을 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맥위에 가시가 굉장히 많구요 보시면 가시오갈피 보다 도더 많은 촘촘한 가시들이 자, 줄기에도 엄청난 가시가 있구요 많습니다 하지만 밑에 쪽에 보면 밑에 쪽에는 가시오갈피 처럼 성장한 개체들은 성장한 개체들은 밑에 쪽에는 없습니다 겨울에 봐, 겨울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드름나무구나드름나무로 오인할 만큼 끝에 쪽에만 이렇게 가시가 있고 밑에 오래된 개체들은 가시가 없습니다. 꽃은 7월과 8월 사이에 자, 새로 난 잎의 끝 쪽에서 이런 형식으로 새로 난 잎의 끝에서 피어납니다. 노런 식으로 피어나고요 자, 8월과 9월 사이에 열매가 있는데 이 친구는 벌써 익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땃두름나무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 세 종류가 자생을 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한종인 이 땃두름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산삼나무라고 하여서 약효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예로부터 민간에서 많이 활용하면서 지금은 멸종위기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요 따뚜룸나무는 자인삼이라고 해서 산삼 오가피어 더불어 귀하게 대접받는 약초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방에서는 해열강장약으로도 사용했는데요. 약으로 사용할 때는 건조된 뿌리와 줄기를 사용하는데 뿌리와 줄기에는 사포닌, 히발성 오일, 플라보노이드, 안트라키논, 지방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뚜름나무는 몸이 세약할 때, 몸이 세약해졌을 때 기력을 보충하고요. 신경세약, 정신분열증, 정신 및 육체적 피로, 성기능의 저하, 당뇨병에도 쓴다고 합니다. 당뇨병에는 인슐린과 같이 쓰면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기를 보호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데도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중국 본초도록이라는 약초책에 보면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삼, 자인삼, 동북자인삼 또한 일본에서는 초우센하리부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따뚜름나무땅두름나무곰두름나무 다시 달린 인삼나무, 천삼, 인삼나무, 선삼등으로 불리는데요 삼자가 들어간 걸 보면 인삼과 산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양리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펴낸 동의약사전 약초의 성분과 이용이라는 책에서 보면 따뚜름나무의 성분에 에키노파낙센, 에키노파나콜 오플로파놀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70도 알코올을 1,3,5배로 담궈서 한 번에 30에서 40 방울을 하루씩 전 3번 마시면 기력을 보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데 아주 좋은 임상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삼과 비슷한 양리 효과를 보이는데요. 우리 몸의 기운을 돕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 신경쇠약 저혈압, 정신분열증에 좋으며 최근에는 인삼, 영지버섯, 마늘 등에 아주 조금씩 들어있는 유기계류만은 성분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암, 만성성인병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연구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는 해발 1400미터 정도 되는 고지대 입니다. 예전에는 강원도 태백시 정성군인가요? 한백산 지역에 한 100여개 채 이상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내린 산삼나무라고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남획 채취로 인해서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진 굉장히 소중한 약재입니다. 산림청 산하인 국립 산림환경과학원에서는 씨앗도 안 맺히고 번식도 어려운 이 나무를 유전자 복제를 해서 강릉시 모처에서 한 600m, 700m 되는 모처에서 복제에 성공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연구 결과가 더욱 더 좋아지고 있겠죠. 잘 살아있어서 산산보다 더 귀하다는 이 천삼, 따두름나무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산이라고만 밝혀도 이 개체는 남아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 GPS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함부로 자생지를 공개하면 순식간에 귀중한 약재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식물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에 등재된 멸종위기종 식물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약효가 뛰어나고 효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이런 식물도 있구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들매곡간과 함께 굉장히 희귀한 산삼보다도 더 보기 힘들다는 하늘이 내린 산삼나무라고 불리는 따뚜름나무를 보고 계십니다.